내사 <목소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장금이에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도 정말 자주 만들어 먹는 간단한 재료로 만드는 레시피를 들고 왔어요 돈가스만 준비하면 정말 후다닥 만들 수 있는 너무 맛있는 돈부리 가츠동 만들기 지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양파 큰거한개채 썰어주세요 얇게 썰어야 더 맛있어요 대파도 총총 잘게 썰어주세요 양념소스를 먼저 만들어줄게요 설탕 2큰술 미림 4큰술 물 12큰술 간장 4큰술 잘 섞어주세요 돈가스를 먼저 튀겨볼게요 기름을 넣고 열이 오르면 돈가스를 넣고 노릇해질 때까지 튀겨주세요 요즘은 돈가스가 튀겨져 나와서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먹는 제품들이 많아요. 매번 튀기기가 귀찮으시면 그런 제품 구입해서 데워서 드셔도 편하고 맛있어요. 맛있게 잘 튀겨졌으면 건져서 체망이나 돈가스를 세워서 기름이 빠지게 살짝 두세요. 팬에 양파를 골고루 펼치게 넣고 만들어둔 양념 소스를 부어주세요. 낮은 불로 양파가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익혀주세요. 양파가 익고 있는 동안 계란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계란이 작아서 3개 풀어줬어요. 큰 거는 2개 준비하세요. 이제 돈가스를 썰어주세요 반으로 자른뒤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지면서 힘이 없어지면 센 불로 올려서 끓여주세요 소스가 반 정도 졸여지면 계란을 넣어주세요 소스가 너무 졸여지는 것보다 촉촉한게 더 좋아요 계란도 살짝만 익혀주세요 취향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촉촉파를 위한 방법 그릇에 밥을 담고 위에 돈가스를 올린 뒤 계란 양파 소스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위에 파를 송송 올려주세요 바삭파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웃음> 그릇에 밥을 담고 위에 계란, 양파 소스를 올린 뒤에 돈가스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파 쏭쏭 또 올려주시고요. 취향에 맞게 만들어주면 돈부리 가치동 완성! 돈가스를 튀기기 싫은 날엔 양파와 계란만으로 양파계란덮밥을 만들어도 정말 맛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